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 헤매는 자더라.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. 전하고 기도. 매일 증인되리라,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,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이 하여. 돌아가신 것, 나 어느 곳에 이때. 주, 예, 주, 주, 예, 주, 주, 예, 주, 예, 수 이름이 주, 예, 주, 예, 주, 예, 주, 예, 주, 예, 주, 예, 주, 예, 내 든지 늘기도 힘쓰라, 전하고 기도해. 매일 증인되리라, 세상 모든 사람 다 듣.